옴샹옴샹옴샹 천천히 들어가고 나가는 숨의 흐름을 보면서 무엇인가 마음의 안정을 찾기 위해서 실체가 아닌 무가치한 내 삶에 어떠한 영향도 줄수 없는 거기에 기대고 있는 삶의 습관은 없는지 정리합니다. 그리고 항상 나에게 안식처를 마련해 줄수 있는 내면의 신성함에 마음에 관심을 돌립니다. 생각을 내면에 집중합니다. 들어가고 나가는 숨의 흐름을 바라봅니다.